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 필모라 튜토리얼 타임라인과 컷 편집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중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쉽고 간편하고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필모라를 실행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모라뿐만 아니라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이 타임라인이라는 작업 공간이고요 앞으로 편집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끌어와서 클립을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선택이 되고 이 부분은 1번 비디오 트랙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1번 오디오 트랙이 되는 겁니다 눌러보시면 색깔이 약간 다르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자물쇠 모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빗금이 쳐지면서 클립이 움직이거나 컷편집 같은 거를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플레이는 되니까 플레이를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제를 하려면 이렇게 자물쇠 모양을 다시 누르시면 되고 그 옆에 눈 모양을 누르게 되면 또다시 클립이 약간 하얀색으로 선택이 되면서 미리 보기 창에서 봤을 때도 이 클립을 잠시 꺼두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트랙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물쇠 모양을 누르게 되면 아까 비디오 트랙처럼 트랙에 있는 이 부분을 잠궈버리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스피커 모양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트랙에 있는 스피커, 오디오만 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 트랙별로 이렇게 수동으로 작업하기 편한 대로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어있는 이공간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시면 이런 트랙이 나오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여기 있는 네모 표시의 플러스 모양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종 창이 나오면서 비디오 트랙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추가를 시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눌러서 코디오라고 나와 있는데 오류입니다 오디오가 맞습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디오 트랙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빈 트랙 삭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이 비어있는 트랙들을 삭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랙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눌러보시면 선택한 트랙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디오 트랙은 남아있고 내가 선택한 비디오 트랙만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다른 영상이나 사진이 있어도 삭제를 시키실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내용을 물어보니까 여기 트랙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서 트랙 높이 조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동으로도 변경이 됐지만 이렇게 눌러서 낮음, 표준, 높음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밑에 트랙 관리 열기 같은 부분은 클릭을 하게 되면 트랙 관리자 창이 나오면서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을 내가 원하는 만큼 비디오 트랙은 두 개를 오디오 트랙은 한 개를 하고 위에 올릴 건지 아래에 올릴 건지 선택을 해서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트랙 두 개가 1번 트랙 위에 생성이 됐고 오디오 트랙도 1번 트랙 위로 했었으니까 아까 이게 1번 트랙이 있었으니까 하나 더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런 보조창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미리 보기 창 렌더링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타임라인 마커라 그래가지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마커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또 클립을 선택하고 마커를 누르게 되면 클립에 마커 모양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지우고 싶으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나 모든 마커 삭제나 둘중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옆에 마이크 모양을 누르게 되면 필모라 자체에서 이렇게 누르면서 오디오를 직접 녹음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녹음했던 부분들을 보시면서 편집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파일도 추가가 됐죠?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음표 표시 누르게 되면 필모라에서 작업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화살표 모양이 있는 이 창은 타임라인 이큰 길이에 맞게끔 이렇게 배율에 맞춰서 조금 더 늘려서 컷 편집을 편하게 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 영상을 플레이를 했을 때 쉽고 간편하고 이렇게 영상에 대한 데시벨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누르게 되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타임라인 기능이었고 이제 컷 편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을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줄였다, 늘렸다 하실 수 있고 뒷부분도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줄였다, 늘렸다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을 컷 편집을 하시려면 여기 위에 보시면 가위 모양 보이시죠? 요렇게 가위 모양 눌러서 컷 편집을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밑에 이 인디게이터 바에 있는 가위 모양 이 부분을 클립 선택할 필요 없이 누르게 되면 저절로 컷 편집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움직여서 컨트롤 B를 눌러서 단축키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삭제를 하시려면 휴지통 또는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삭제를 했을 때이 뒤에 있는 클립들이 달라붙지 않고 공백을 남기고 싶거나 내가 수동으로 지우는 방식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아까 트랙 추가했던 창 옆에 클립 모양을 이렇게 눌러서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리플 삭제나 간격 없애기 창을 활용해서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타임라인 개념이라든지 컷 편집 개념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이 부분을 편집을 하면서 좀 많이 사용하거나 유용한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클립들을 일괄적으로 그룹화를 시켜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가 원하는 클립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그룹 또는 단축키로는 c t r l g 라고 나와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클립이 되어서 움직여서 위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클립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 중간 부분은 되지 않고 앞부분과 뒷부분만 가능하고요. 컷 편집을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그룹을 유지를 하면서 컷 편집을 하겠다고 하면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컷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제를 하고 싶으시면 다시 클립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해제 또는 Ctrl-Alt-G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컷 편집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무언가 마커 또는 다른 기능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클립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시면 동일 색깔의 클립 선택하기 보이시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가지고 누르게 되면 이제 이 클립과 이 클립은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클립의 색깔만 달라지는 거지 미리 보기 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클립들을 분리해서 사용하실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꿀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옮기거나 할때 보시면 이렇게 선이 나오죠? 이 선을 스냅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선이 없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룹 활동을 할 때도 위치를 맞추기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클립 길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겹쳐지는 불상사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그럴 때는 이런 공백의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무 곳에나 빈 곳에 또는 이런 클립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타임라인 스냅 사용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계선인지 딱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클립을 올려서 이 밑에 있는 클립과 위에 있는 클립 길이를 맞출 때도 이렇게 타임라인 스냅선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임라인과 카편집 기능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